안녕하세요 띵준이입니다 오늘은 블렌더 강의를 하기 앞서 블렌더를 설치하는 법과 기본 세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영어로 블렌더를 검색하시고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운하는 창이 뜹니다 근데 윈도우가 아닌 다른 OS를 사용하고 계시면 밑에 검은 박스에서 자신이 쓰는 OS를 찾아서 다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자동으로 다운이 되는데 자, 설치 프로그램을 열어 줍니다. 네, 그리고 여타 프로그램을 깔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깔아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블렌더 수업은 최신 버전인 2.90 버전으로 진행됩니다. 2.80대 버전이나 또 다른 대역의 버전은 아무래도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서 영상을 보고도 이게 어디인지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가지고 2.90대 버전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블렌더를 실행해 줍니다. 블렌더를 실행하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자, 가운데 창 바깥을 누르거나 가운데에서 제너럴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세 신이 나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환경 설정만 바꿔 보겠습니다 자 위에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를 누르면 이렇게 설정 창이 뜹니다 거기서 인터페이스 탭을 눌러 가지고 밑에 보시면 번역 옵션이 있습니다 자 번역 쪽에서 한국어로 일단 바꿔 주시고 밑에 어펙트에서 툴팀만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자, 이 다른 영어도 다 한국어로 번역은 할수 있지만 보통 다 영어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행성이 좋은 영어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마우스 커서로 올렸을 때 나온 설명들은 한국어로 봐도 별 지장이 없게 한국어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키맵에 들어가서 스페이스바 액션이 서치가 안돼 있다면 서치로 바꿔주십시오. 이 다른 옵션도 익숙해지면 쓸수 있지만 일단 막 시작하는 초보자 같은 경우 서치가 제일 좋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서치로 바꿔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서치가 무슨 기능이냐면 이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이렇게 검색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서치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뭐 오브젝트나 명령어가 있으면 이렇게 검색하면 목록이 뜨는데 거기서 내가 원한 걸 누르면 이렇게 명령이 실행되거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블렌더 설치와 기본적인 설정을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조작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